D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글자를 지워주시고 2019년도 상반기를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해주시고 메모 서식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항상 표시라고 했으니까 D2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B4부터 B, 5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모양이 같기 때문에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E4부터 I4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h6 부터 h14까지 영역 설정 하시고 표시 형식에서 회계 형식을 해 주겠습니다 b6 부터 b13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e 5셀부터 i 5셀까지 영역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6부터 I13까지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I6부터 I13 셀까지 영역 설정하겠습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이름을 판매고가로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셔야 이름 정의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 I 5셀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블럭 설정해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한자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평가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변환 C6 셀부터 C13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을 기타를 눌러 주시고 전화번호 국번 네 자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B4부터 I14까지 영역 설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B5셀부터 H12셀까지 영역 설정해주시고 국가가 드로 끝나는 행전체에 대해서 이중실선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홈탭을 누르시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을 누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네모 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의 첫번째 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F4를 두번 눌러서 알파벳 C만 달러가 나오게 하시고 숫자 5에는 달러가 안나오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드로 끝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마지막 글자를 가져와서 드랑 같은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right, 가로 여시고 c5셀에서 글자를 가져올 건데 콤마 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으시면 한 글자를 가져오면 국이라는 글자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나서 는 같으냐, 드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드자하고 끝자가 같으면 서식을 눌러서 이중실선 굵게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그러면 마지막 글자가 드로 된 거는 굵게 이중 실선이 적용됐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조건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h16셀에 조건의 필터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무 년수가 7년 이상 상여 비율이 7% 미만이기 때문에 근무 년수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상여 비율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H16셀에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7년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7 해주시면 7년 이상이 되고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7%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0.07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0.07 대신에 7% 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조건이 완성됐으면 상단에 표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고급을 누르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시고 조건 범위를 씌워주신 다음에 복사 위치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상단에 있는 표의 내용이 전부 와서 붙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상단의 사원 코드, 사원명, 지급에까지 전부 다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원명, 관리부서, 직위,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기본급, 수당, 지급액만 가져오고 싶다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B21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필드명을 가져오신 다음에 고급필터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자료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맞죠 복사 위치만 클릭해서 B21부터 G21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원하는 자료값만 추출이 됩니다 는 STD 표준 편차는 stdev가 표준 편차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범위만 씌우시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문제에서 표준 편차 분산을 정수까지만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엔터를 치면 소수 자릿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블클릭해서 표준편차를 int로 씌워주게 되면 정수로 바뀌게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소수 자리수가 사라지고 정수로 결과값이 바뀌게 됩니다. 분산은 var 이라고 해서 var를 쓰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표준 편차와 같이 범위만 씌워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마찬가지로 인트로 묶어 주시면 정수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는제곱근은 sqrt로 구합니다. 더블클릭 해주시고 호봉을 클릭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기본급 엔터 쳐주시면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수자릿수가 두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tru 트렁크를 써주시고 맨 뒤에 콤마 0을 적어주시면 소수자리 수를 하나도 표시 안하게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이제 트렁크 함수로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렸는데 .00에서 소수점 자리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실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되려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홈탭을 누르시고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소수점이 보이지 않는 정수로 바꿔주겠습니다. L, 라지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어레 y 는 세번째로 큰 점수를 찾을 범위를 말합니다. 56부터 99까지 전체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3이라고 적으시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게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99점이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보시면 99, 99, 99 같은 점수가 세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점수의 99가 됩니다. 네 번째로 큰 값하면 98이 됐겠죠. 한번 해볼까요? 4 그러면 98이 되죠. 두번째로 작은 점수를 하려면 small을 쓰시면 됩니다. 네, small 똑같이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두번째로 작은 점수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생산량이 2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는 생산량을 클릭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2000해 주시면 생산량이 2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2000 이상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앤드 연산자로 수식을 씌워 주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로지컬 1은 첫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재고량이 100 미만인거죠. 재고량을 클릭해주시고 방향키 아래로 해서 H17셀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작다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그럼 조건식이 완성이 됐죠. 엔터 쳐서 아래로 내려서 수식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천, 생산량이 2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2000 이상이 아니니까 거짓이죠. 2000 이상이고 재고량이 100 미만이니까 참이죠. 그래서 조건이 맞게 됐습니다. 이제 end 앞에 if문을 써주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신 다음에 값이 참이면 대박! 그 다음 보통과 저조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저조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if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저조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량이 1000 이상 150 미만이면 보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는 인덱스 커말 2급 시험에서는 인덱스 위에 함수만 씁니다. 아래쪽에 있는 형식은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첫번째 인덱스 형태만 외워두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첫번째 어레인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표의 범위를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row num은 행번호입니다. 지금 파란색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줄을 가져올 거냐 라는 뜻입니다. 제가 1이라고 적으면 메뉴에 있는 첫 행, 달러죠. 달러가 있는 자료값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콤마, 컬럼넘이라고 되어있죠. 얘는 열의 번호입니다. 제가 1이라고 적으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값인 매매 기준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컬럼넘을 2라고 바꾸면 살 때가 됩니다. 현금 살 때가 되고 3이라고 적으면 현금 팔 때가 됩니다. 지금 현금 팔대니까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행은 달러가 아니라 엔하니까두 번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2 그러면 파란색 범위에서 이행의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980.28원이 구해졌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100n이라고 돼 있죠. 100n을 실무에서는 이렇게 쓸 겁니다. 값을 지우시고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데이터를 누르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시 누릅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시고, 원본을 통화 명에 있는 값세 가지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드롭다운 단추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블럭 씌웠던 값 3개가 나옵니다 이제 에나를 선택하면 에나가 됐죠 이제는 인덱스 함수를 이렇게 쓰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에나가 아니라 달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달러가 돼도 여기의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란색 범위에 두번째 행에서 세번째 열값만 가져오니까 여기에 값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죠.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섞었습니다. 인덱스하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매치 함수랑 인덱스 함수를 같이 자주 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있죠 자격증 공부를 안하고 싶고 실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커말 시험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작업들을 시험으로 만든 게 바로 커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커말 시험 공부를 하시면 자동으로 실무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일정 수준에 닿지 않아서 실무하고 커말 시험하고 다르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무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위치 값을 알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매치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lookup value는 찾는 값입니다. 여기 셀을 찍어주시고, 콤마. lookup a r r a 는 찾는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를 범위 씌우시면 되겠죠. 콤마. 매치 타입은 내가 적혀 있는 글자랑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유로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엔화로 바꾸면 엔화는 범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달러로 바꾸시면 첫 번째 줄에 달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는 내가 여기에 적은 글자가 이 범위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게 바로 매치 함수입니다. 그럼 매치 함수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이 함수 안에 넣으면 되겠죠. 행 번호를 저희가 2라고 고정시켰는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달러, 엔하, 유로하에 맞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엔터 그러면 달러는 8대 1299원.36원이죠. 엔하는 980원이고 유로하는 1146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랑 매치를 쓰면 자동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범위를 다르게 씌우면 안 되냐? 내가 표 전체를 범위 씌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씌워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씌우면 값을 어떻게 줘야 되죠? 2로 주면 안 되죠? 파란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에 있으니까 4라고 고치셔야 되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열에 8대가 있으니까 이 값도 4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범위에 따라서 행과 열의 숫자값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만 적어주시면 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고 엔터 치셔도 결과값은 똑같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부분합을 보겠습니다. 부분합은 항상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해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정렬의 첫째 기준은 부서죠. 부서를 선택해주시고 둘째 기준은 담당지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추가 담당지역 오름차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이 끝났으면 표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부분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부서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부서를 해주겠습니다. 판매량과 총점수니까 판매량과 총점수만 체크해 주시고 보너스 비중은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다시 누르시고 담당 지역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을 담당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보너스 점수의 합계니까 함수는 합계로 바꾸시고 보너스 점수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값대치는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을 합계 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요약을 성북구 합계, 성북구 합계, 강동구 합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 바꾸기를 하시면 되는데 찾아 바꾸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H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H를 누르시면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옵니다. 찾을 내용에 요약을 적어주시고 바꿀 내용에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요약이 전부 학계로 바뀌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그러면 6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뜹니다.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trl H 키를 외우기 힘드시면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하나씩 바꾸셔도 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해보겠습니다. 표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선택해주신 다음에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새 워크 시트를 하시면 되겠죠. 확인 품명은 행 레이블 판매월은 열레이블, 값의 매출이익을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하라고 했죠.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지정은 하나만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을 누르시고 회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 수는 0, 기호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1월과 2월만 표시하기 위해서 판매월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시고 1, 2월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1월, 2월만 보이게 됩니다. 데이터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데이터표는 행과 열이 값이 있는 경우가 있고 행값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열값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식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상 행과 열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어디에 수식을 적으시냐면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수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행만 있는 경우에는 행의 변화값이 없는 위치에 수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열의 값만 있는 경우에는 열의 값이 없는 곳에 수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적는 위치를 반드시 시험치기 전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률을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식을 복사합니다. c t r l C 그리고 ESC를 누르시고 수식을 적는 곳에 Ctrl-V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넣는 곳에 값을 다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표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수식이랑 변화값이 들어가도록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가상분석 데이터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값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죠.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입력 셀을 선택해주시고 그 변화하는 열의 값이 판매수량이죠. 그래서 원본의 판매수량 값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실적률의 변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판매수량이 2 500이면 102.04%가 되죠. 그럼 판매 수량을 2500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102.04%하고 똑같이 나오면 맞게 작성이 된 겁니다. 되돌리기 해주시고 이제 행과 열의 값이 다 있을 경우에 이렇게 범위를 씌우시고 가상분석, 데이터표, 행의 값은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는 값은 계획 수량이니까 계획 수량을 찍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값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찍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는 행의 값만 있는 경우에는 가상 분석 데이터표 행 입력 셀에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행 값이 판매 수량이죠. 그럼 판매 수량만 찍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를 해보겠습니다. 표의 바깥쪽을 클릭해주시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100분율로 하겠습니다. 확인. E4부터 E12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홈 탭을 누르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지시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 도구에 오셔서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채로 B14셀부터 C15셀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단추를 먼저 넣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그 다음 백분율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적용 비율을 일반으로 바꾸신 다음에 아무 곳에나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클릭했을 때 백분율이 되면 됩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글자를 지워주시고 백분율로 수정하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표의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총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총 포인트는 실적 포인트 더하기 빈도 포인트라고 구하면 되죠. 엔터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지시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기록 중지,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주시고 E4부터 F15까지 영역 지정하시면 되죠. Alt키 누르시고 E14부터 F15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키보드 Al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글자는 총 포인트 적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총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총 포인트 값을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총 포인트 눌렀을 때, 값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지금 선택 보시면 여기 위쪽에 내용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많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을 눌러서 자료값을 바꾸시면 되고 양이 많을 때는 여기에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한테 가장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에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도구 고급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키 누르시고 중급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반의 내용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법내 계열을 편집 누르겠습니다. 계열 이름은 총점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계열 값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반 범위 컨트롤키 누르시고 중급반 범위를 지우겠습니다범 내에 값이 없던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정확하게 범위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셔도 되고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위에 까만색 범위를 씌우시고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성명부터 범위를 고급반까지 씌우시고 컨트롤키 중급반의 범위를 씌웁니다. 마찬가지로 총점부터 고급반까지 다시 중급반의 범위를 씌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방법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본인한테...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제목을 써주겠습니다.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글꼴 스타일 굵게 12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지정되어 있고 크기만 12로 바꾸겠습니다. 3차원 회전에서 Y 회전을 45도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Y의 값을 45로 바꾸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범내는 차트의 아래쪽이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에서 범내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범내 왼쪽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삽입 탭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 엔터 쳐 주셔야 글꼴이 굴림으로 바뀝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는 14로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드래그해서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윤곽선을 누르셔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지지사항엔 없지만 그림에 테두리선이 있기 때문에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